창업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지인들이 말리기부터 시작하죠 너 그거 하면 망한다 회사생활이나 잘해라 요즘 경기 알면서 무슨 창업이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창업을 꼭 해야 되고 창업해서 밥 정도는 먹고 살수 있다는 고민이 들어서 창업을 생각을 하는 건데 자꾸 주변에서는 망한다느니 바보라느니 그런 소리 밖에 안 해요 요즘 시대에 창업하면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을 게 분명해요 그들에게 창업이라는 건 망할 수 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그런 고정관념들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돈도 좀잘 벌고 자기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부러워할게 분명해요 왜 자기들이 말렸는데 그거 하면 분명히 망한다고 말렸는데 지켜보니까 안마하고 자기보다 더잘 살거든 반대로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혹시나 돈을 까먹진 않을까 내가 봤을 때내 친구는 내 가족은 장사할 성향이 아닌데 뭐에 씌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진솔한 대화도 나누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들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조언도 해주고 필요 이상으로 알아봐 주기도 해요 이런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는 건복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창업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지 언론에서 떠드는 말 그리고 주어들은 말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야기할 뿐이에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템은 어떤 것이며 시장성이나 성향 자체가 창업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가름을 잘 못해요 그저 망한다는 소리밖에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나 창업하면 망한다고 눈을 얘기했는데 창업해서 자기보다 돈도 더잘 버는 것 같고 여유도 있어 보이고 술도 턱턱 사주면 이미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그런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저 회사나 잘 다니면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 만족하고 자기개발도 전혀 없고 승진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아니 오래 다녀서 승진을 한다고 쳐도 부하직원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꼰대 스타일인 게 분명해요 그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다 망하는 창업 뭐하러 하냐고 바보가 아닌 이상 요즘 시대 에 창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럼 지금 창업해서 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창업하려고 여기저기 발품 팔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다 바보겠죠 시야가 좁은 건 혼자서 아 나는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괜히 더 넓은 시야를 보는 사람들한테 굳이 참견을 하고 비아냥되고 꼴랑자기는 실제 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광원 렌즈 낀 망원 렌즈 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표준 렌즈도 되지 못하는 주제의 말이에요. 물론 망할 수도 있죠.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망할까 봐 평생 창업하면 안 되겠죠? 너무나 자주 듣고 귀에 박힌 말이 있죠. 그래서 딱히 하긴 기 싫은데 오늘 필요하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아... 식상하다... 사실 전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용기가 썩 있는 편도 아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용한 말이긴 한데 이 말을 풀어보면 일단 용기가 있으면 뭐든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실패와 성공 딱두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실패와 성공 사이에는 중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지자가 없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실패하더라도 겪는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치가 있겠죠 이 경험이라는 건 겪어보지 못하면 절대 알수 없는 거죠. 백날 책으로 TV로 뭐 유튜브에서 영상 아무리 봐도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참고 정도만 할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확률로 들이대죠. 10명 중에 8명이 망하니까 너는 8명 중에 1명일 거라고. 이건 거의 뭐 쌍욕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뭐 대놓고 면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분명히 속으로 젠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확률이 없으니까 20% 확률밖에 안 되니까. 그럼 확률상 그놈처럼 회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그리고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면서 그렇게 사는 게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창업을 말리는 사람들을 보면 회사생활 지긋지긋해 해요 그렇다고 회사 그만두지도 못해요 왜? 용기가 없으니까. 그나마 월급이라도 받아야지 먹고 사니까. 일도 자기랑 너무 안 맞아.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요. 발전 가능성도 없고, 연봉 두 배로 뛰면서 이직하기는 커녕 잘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창업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처음에 장사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축하해 주고 정말 잘될 거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바보라고 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대부분의 의견에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시대 흐름에 떨어지는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지만 언젠가는 창업을 해야겠다는 분들 주변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창업을 할 거란 얘기 사람 잘 가려가면서 하세요 괜히 앞서 말한 저런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참견이나 하고 사기 꺾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냥 딱 한마디만 하세요 너처럼은 살기 싫다고